뭐 그래. 앨범까. 오늘은 크래비티 앨범 한번 까볼게요. 진짜 요청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잽싸게 가져왔습니다. 짠. 저는 이거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어, 근데 되게 귀엽다. 완전 아기자기. 일단 포토북부터 빼고서. 아, 귀여워. 아이 친구 누군가요? 굉장히 상큼한데? 헉, 뭐야? 이거는 도대체 누구시지? 헉, 미친. 왜 아, 이렇게 귀여워 제가 원래 좀 귀여운 남자에 약해요 자 요거 이거 포스터인 것 같아요 짜잔 오 사이즈 너무 귀엽다 이렇게 단체 포스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CD 짜자잔 요것도 약간 픽셀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요거 와 너무 귀엽다 이거 퍼즐 조각인가봐요 이게 다른 거랑 맞출 수가 있나봐요 어 이거 진짜 되게 텀난다 셋 짜잔 오 이거 아까 제가 귀엽다고 했던 요 친구가 나왔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성민이라는 친구래요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요 요거부터 까볼게요 하들셋 짜잔 어이 친구 맨 처음에 있던 친구인데 오 세림이라는 멤버였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둘셋 어 여기도 세리이가 나왔어 어요 멤버는 우빈이라는 친구입니다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서 만족 이렇게 해서 크래비티 앨범 깡. 어 그래 앨범 깡. 오늘은 트와이스 앨범 한번 까볼 건데요 요게 들어있었어요 이거 딱 봐도 포커 같은데 너무 기대돼 자 일단 포스터부터 짜라란 오이 요번에 되게 포스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짜잔 요렇게 하드커버로 약간 책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전 요거 알라딘에서 18,600원에 구매했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 느낌이 약간 가을 느낌이야 헐 여기 포카가 잔뜩 있고요 와태영이 금발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맨뒤에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짜잔 요렇게 완전 초콜 자,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 짜잔 요렇게 미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엽서짠요렇게 다현이가 들어있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자 그리고 요거는 모모가 이렇게 있는데 뒤집어보면 이거 뜯는 칸이 있어요 이게 뭐야? 미쳤다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카는 요렇게 다섯 장이나 들어있어요 대박이야 진짜 하나씩 까볼게요나연 요거는 지효 음, 다연 요것도 다연이 요거는 채용이 헐 너무 마음에 들어 완전 잘 나왔어 그리고 아까 이거 너무 궁금했어 아니 대박인데 진짜 10장이 들어있어요 저번에도 이렇게 10장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단체샷 너무 예쁜데 진짜 포카 15장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트와이스 앨범 깡 어 그래 앨볼까 오늘 카이 앨범 한번 까볼게요 근데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디지팩으로 샀더라고요 디지팩은 또 처음인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아, 어, 와 이렇게 이렇게 보여야 되나 엄청 강렬한 느낌 자 까보겠습니다 어 되게 얇은데 짜잔 카이가 영화관에 혼자 앉아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 열면 요거 미니 포스터 오 어, 되게 멋있다 완전 수트의 흑백사진이라니 그리고 요쪽에 CD가 있습니다 요쪽면 이렇게 아 이게 포토북이다 <웃음> 아 멋있어 와우! 제가 페스티벌 갔다가 카이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천사예요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 자, 뒤에는 이렇게 구해줘 오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너무 귀엽다 아나둘셋 짜잔 와 개멋있는데? 너무 멋있게 나왔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컴백한 엑소 카이 앨범 깐끝 뭐 그래, 앨범 깡 어제 컴백한 앤믹스 앨범 가져왔습니다 진짜 많이 요청해주셨어요 이렇게 특정 포카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헐 음, 아 짜자자잔 요렇게 되게 예쁘다 약간 이상한 나라의 예, 앨리스 같은 그런 느낌 완전 환상적 자, 이제 까보겠습니다 요렇게 봉투를 뜯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저는 요번에 알라딘에서 14,900원에 구입했습니다 어, 특이하게 포토북이 두개가 들어있는것 같아요 근데 둘다 되게 이뻐 약간 잡지 같은 느낌 와 이번 컨셉 너무 이쁜데요 진짜? 자, 포토북 하나 더 이번, 요거는 조금 더 소녀소녀한 그런 감성인가봐요 그리고 요거 포스터인가? 짠 이거 저미끼다 저미끼 제가 한번 펜으로 빨리 이어 볼게요 아니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짜잔 여러분 다 맞춰봤는데 <웃음> 제가 진짜 낙서한 게 아니고요 <웃음> 이게 뭔 모양이야? 약간 대충 테레비 모양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다 너무 어렵고 이상하다 자 그리고 CD가 있습니다 짜잔 오 요렇게 되게 오묘한 색깔 비눗방울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클립에 끼어져 있는데 요거는 가사집 이어 귀여워 자 그리고 포카 요렇게 오늘 포카 한 장이 있었는데요 요거 특정 포카부터 먼저 까볼게요 저는 오늘 혜원이 포카가 진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웃음> 과연 하나 둘 셋! 이쁘다 이거 지우잖아지우 포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앨범 안에 들어있던 포카 하나 둘 셋! 헉! 헐... 혜원이 진짜 나왔어 미쳤다 심지어 개 이쁘잖아 헐 오늘 포카 진짜 대만족 이렇게 해서 엠믹스 앨범 깡. 끝! 오늘은 조용한 머그레 해범 깡. 오늘 이거 하니 앨범이 있길래 사왔어요 제가 저번에 하니 것도 진짜 꼭 사고 싶었는데 프리미이 붙어있어서 그냥 안 샀거든요 이거 17,500원에 샀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최애! <웃음> 너무 이쁘다 뒤에 <웃음> 너무 귀여워 포토북 짠 <웃음> 귀여워 짠 요거 가사지 그리고 이런 스티커 그 다음에 그때 있던 CD 뭐 이런 건다한 번씩 봤어가지고 엽서 헐. 핑크머리 <웃음> 헐링 너무 이쁘다 대박, 사길 잘했어. 자, 드디어 포카! 아, 귀여워. 짠. 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여러분도 진짜 대만족이야. 이렇게 해서 깜짝. 하니, 앨범 깡. 먹으래, 앨범 깡. BTS 지민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까볼게요. 요렇게, 일단 여기 알라딘 특전이 왔는데, 북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 영어로 잔뜩 써있고, 페이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얘 여기 얼굴이라도 넣어주지 <웃음> 그리고 앨범 이렇게 엄청 거울처럼 비치는데 이렇게 여기도 페이스라고 뽀록뽀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거 알라딘에서 18,600원에 구입했어요 짜잔 오우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CD 짜자잔 뭔가 되게 살구색이어가지고 글씨가 잘 보일랑 말랑한 그런 느낌 이거는 약간 엽서같은 느낌 짠 아,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 짜잔 요렇게와 미쳤어 되게 멋있어 하고 아까 자세히 못 봤는데 이렇게 포카 사이즈에 카드가 4장이 들어있어요 설마 포카 4장? 그럼 진짜 대박인데 자 이거 한 장씩 까볼게요 짠 포카 맞았어 셋 짜잔 와 진짜 포카를 4장이나 주네 대박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1,2,3,4 여러분들 여기 4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BTS 지민 솔로 앨범 깐끝막 뭐 그래 앨범 깐요번에 컴백한 필리 앨범 한번 까볼게요 짜잔! 완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느낌 난이 요거 이번에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입했습니다 짜잔, 어? 여기에 구성품이 다 들어있어 짜잔! 이번에 뭔가 학생 컨셉인가 봐 어머 귀여워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CD에 올빼미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오 가사집이었어 뒷면에 어 이거 되게 예쁘다 표지랑 똑같이 생긴 그림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 엽서 짠! 어? 이거 점입기가 유행인가요? 멋진 <웃음> 펜이 있으니까 이걸로 맞아 이어볼게요 이 정도가 부담없이 할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자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 여기도 이렇게 올빼미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포카랑 여기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는데 요 폴라로이드 사진부터 하나 둘셋 짜잔 요렇게 어 하루나 아닌가? 맞죠? 그리고 포카가 요렇게 세 장이나 들었어요 미쳤어 요거는 또 특이하게 뒷면이 뒤통수 모양으로 되어 있어 요거부터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요것도 하루나 대박 그리고 요거 하나 둘셋 짜잔 시윤이 헐 너무 예뻐 뭘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마지막 포카 하나 둘셋 짜자잔 치킨 치킨 요번에도 나왔어 대박 요렇게 해서 빌 깡. 빌리 앨범에 이어서 마마무 플러스 앨범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 포스터부터 짜자잔 요렇게 완전 올박샷 포스터 너무 예쁜데? 자 까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번 앨범 너무 예쁜데? 대박 너무 키치해 요렇게 겉에 티켓같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저는 요거 알라딘에서 14,900원에 구입했습니다 짜자잔! 아 너무 예뻐. 약간 옛날 일본 잡지 같은 느낌? 미쳤다.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스티커예요, 스티커. 센스 있어. 그리고 여기는 또 컨셉이 달라졌어. 여기 약간 사극 같은 그런 컨셉인가봐요. 아 마지막 섹션. 여기는 또 약간 되게 일기장 같이 꾸며놓은 느낌. 이건 앨범 되게 재밌다 볼맛 나 그리고 마지막 장에 CD가 이렇게 조그만 CD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센스 있어 자 그리고 요거 안에 들어있던 포스터 헐 너무 귀엽다 그리고 요건 엽서 짜잔 요렇게 그리고 요런 또 티켓 같은 게 들어있어요 접, 접을 수 있는 자국도 되어 있어요 짜잔 귀엽다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두 개가 들어있는데 멤모별로 하나씩 나오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까볼게요 일단 핑크랩부터 하나 둘셋짜잔 요거는 사극 컨셉 별이 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 더 하나 둘셋 짜잔 요것도 요번에 키치 컨셉에 별이 언니가 이렇게 탈개가 나왔습니다 몸별 두개 솔라가 안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마마무 플러스 앨범 깡. 끝